안녕하세요. 마리마 옥상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들고 나왔을까요? 어, 미니 밤호박인데요. 밤호박을 저는 엄마가 해남에 계실 때 이걸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이걸 먹고 지낸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20 전, 20년도 넘게서부터 이 미니 밤호박이 해남에서 엄청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원래 해남이 또 고구마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음, 이때는 밤호박이라고 그랬어요뭐 미니 짜도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이걸로 뭘 하냐 할거면은요 제가 이거를 오늘 쪄서 라떼를 만들 건데요 어 고구마 음, 고구마로도 라떼를 만들지만 이 밤호박 라떼가 또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음 그래서 잘라 가지고 접시로 이렇게 랩을 씌워서 6분을 지금 돌리고 있고요 전자레인지 속에 이제는 어저밥모 박이 좀 딱딱하니까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이거 자르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랩으로 싸서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6분 정도 돌려주세요 그러면 아주 잘 익어서 나와요 그러나 이거는 라떼 용이고요 그냥 먹겠다 이러면은 한 5분 30초 정도면 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통째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이이 이 뭐랄까 이 껍데기를 아주 깨끗이 닦아서 어, 그래서 제가 쓰기 위해서 통째로 하고 있답니다 어, 껍데기까지 하는게 영향이 좋다고 들었어요 옛날에 엄마한테요 음. 뭐 제가 농사진 건 아니지만 들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웃음> 근데 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밤호박 한 개에 우유 400ml를 넣고 갑니다. 갈면 그게 어, 둘이서 한 컵씩 먹기에 딱 적당한 양이 나와요. 그리고 밥 어, 식욕이 사식 없다 할 때도 좋고요. 나는 오늘 내일 다이어트를 할래. 그러면 밤에 저녁으로다가 이 이거 한 저기 뭐야 우유 우유를 넣고 바, 단호박 한 개를 넣어도 좋고요. 아니면 반 개만 넣어도 좋고 이렇게 갈아서 드세요. 그러면 속이 배가 고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으로 구워 나오는 것도요. 정말 잘 구워졌 잘 쪄졌죠. 틀니로도 드실 수 있을 만큼의 통으로. 랩 씌워서 통으로 익혀도 정말 잘 익혀요. 그러니까 딱딱한데 칼로 자르겠다고 막 애쓰다가 손 다칠 수도 있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통으로 그냥 익히세요. 렌즈에. 통으로 랩을 씌워서. 그래서 이거를 가르드시면 좋습니다. 우유, 우유 2 0 0 g 기준을 잡았을 때 우유 200에 이거 반 개면 되고 나는 낫, 이 밤호박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하면 은한 개를 다 넣으셔도 돼요 그럼 속이 든든하니까요 저녁을 어, 난 다이어트 할래요 하, 하시는 분들은 우유 200에 이 밤호박 한 개를 넣어서 다 드시면 속이 정말 든든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 그거 나는 너무 배가 불러? 그럴 때는 반개 우유 200에 반 개만 넣으세요 그래도 속이 든든하답니다.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음, 너무 노랗게 예쁘게 갈아졌죠? 아이고 저거 보세요. 그래도 나는 더단게 좋다 하는 분들은 꿀을 섞어서 드셔보시면 훨씬 맛있답니다.